아 밸런시드 이용할 냄새가 킁킁 난다 밸런시드! 아! 아! 아! 존댓 빨라 진짜 안돼 자, 역실미리전한번 걸고요 아, 아, 졸, 아, 졸로 가는 거야 오르골 깔아라! 여기 오르골 까는 타이밍 안 나오죠 지금? 응, 자징! 평타! 어, 나이스! 거기다가 오르골까지 안 꼈고 지금 용병까지 구출이 빠른 상태입니다 오르골 깔면 나야 좋지. 플래시가 있을 때 오르골 깔면 안 되죠. 음, 이건 무희가 잘못 생각한 거고. 빠졌어야 했는데. 음. 오르골 붓으로 가자. 으아 까비요 안되네 이거 뭐. 아좀가까웠을때 할걸 내리지마 내리지마 그냥 부수자 그냥 음. 어차피 너는 무섭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것이야 야아 플라이 아니 그냥 무기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 어? 내 압박.. 내 엄청나게 강한 미치코한테 어, 압박감을 느껴서 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거는 승리각이 보인다. 이거 못 이기잖아. 요 진짜 게임 접어야 한다. <웃음>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거. 어어? 한선이 그 맞아? 한선이 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간섭하면서 안 들어가기. 약간 네, 좀빠르다 한선. 아 뭐야 아 이렇게 된다고 아드 한 개만 빼자 진짜 나이스 한대 때린 것도 이득이야 여기다 먹자 뭐지 해도게 앞으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 한대 때렸기 때문에 견제는 그럭라고 하면 되고 이제 계속 돌리고 있지. 아, 또또 또... 아, 또, 또. 또 실수. 이런 제기랄 용병 뭐지? 아까도 봤듯이 그거죠. 그 엄청 느리거든. 음, 내리고. 자일이 느리단 말이야. 거기다가 잘 빠진 걸지도 몰라. 어, 잘 빠진, 떡다가떡다가기 떱다다가다, 때문에 잘 빠진 걸지도 몰라요. 음, 그 점을 좀 야무지게 살려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자꾸, 아, 자꾸, 아, 이거 끝나고 바꿔야겠다, 이거. 아니, 자꾸 그렇게 하네, 이거. 아, 진심으로다가. 아, 나비가 부족해, 이거. 자꾸 잘못 쓰니까. 그니까, 화면을 이쪽에서 돌리는데, 정확하게 나비 겹치는 것 같아. 오케이, 무슨 부학정? 언둔자할때팬 뭐하냐고요? 저는 선지자하고 탐사원? <웃음> 굳이 뱀할게 없어. 아, 내가, 내가 재밌는 거보여줄 아! 아, 거기서 내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 테니까, 어? <웃음> 나비 한 개만 먹어봐봐. 아! 내 미츠쿠 어? 잔기술 거의 그 개인기를 보여줘야 하는데 음. 이길때 해야지 질때 하면은 응 바라기라고 약간 넘머로 와.. 알고있네 자 아, 지금 바꿀까? 네, 나중에 안 바꾼다, 이거. 지금 바꿔. <웃음> 어, 됐다. 음, 약간 멀어졌다. 새로운 해독기를 돌리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져야 하긴 합니다. 돌린다.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은 용병을 따라가도 상관이 없는 게잘이빠졌잖아그 말은 그냥 이제 끝난 거거든. 나한테 켜줘도 음 솔직히 음.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뭐야 고개사는 약간 그 생각을 하겠지 어 얘가 잘 빠진걸 아니까 텔레포터를 타겠지 그니까 늦게 하겠지 아닌가 <웃음> <웃음> 어이싹풍바하지않네 그냥 날 농락해? 디저스 이 저기 봐 지나가는 것만 봐안 보이긴 안 보이긴 한데 근데 아 지나가는 게안 보여 이게 의외로 용병이 갑자기 실점 벌어가지고 구하러 구하러 올지도 몰라요. 음. 아문 따고 있다 보이죠? 이런 싹풍바하지 둔더 놀안오나아 아 그래 이겼다 그래도 그래. 아휴 이기면 됐다 아 이기면 됐어 아, 아 <웃음> 요즘 잡끊어지네. 오 먹어 그거를? 나무진데? 오케이 탈때 쓰면 뒤를 못보죠 예. 나이스 <놀람>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컷 역시 미치코 기동성 짱이야 이, 밀락했으면은, 에이, 저거 어떻게 잡아? 이러면서, 근접근접 근적, 하면서, 하루종일 그냥, 응? 걸어다녔을 건데, 미치고 하니까, 야, 바로 그냥, 뒤통수 그냥, 존내게 펼수 있는데, 그냥, 카우보이 그냥, 철삭되는 카우보이 뒤통수 그냥, 파삭! 어? 그냥, 파삭! 스낵 마냥, 그냥, 파삭, 파삭! 맛돌이구만. 어? 어 뭐야 이거? 어이 아, 뭐야 포탈이 있어? 와 잘하네 아 플래시 뺀것 좀 에바다 들어가지고 뭐하는거야 지금 여기다 묵지 말고, 여기다 묶을게요. 해독 겐제하거든 샤머니의 이상한 실험실은 좀 치워주자. 우리 너 혼자만의 실험실로 가라고. 응, 혼자만의 실험실로 가란 말이야. 엄마, 너 데리고 가려고. 나 풀전자 미치코야 아뭐 무시하마 요하게 되네 음, 개꿀 용모님 <목소리> <목소리> 어디 가시나요 파도기 만 돌리시고 빨리 고추로 오세요 고추로 오시라고요 안경 페이크 야무지게 걸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걸리지구야 뚝배기! 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걸린다? 자 봐봐 뚝배기! 아 뚝배기! 아 힘들어 빼기 빼기 빼기 빼기 뚝 빼기 빼기 빼기 빼기 뚝배기 골라치기 준비 완료 오른쪽에 구하면은 자 구할때 바로 뒤로 인코스해서 파! 음... 파! 음... 파! 음... 지금이네! 야무지지 야호호호야호호호 야호호호. 음... 바로 들고 그냥... 응, 응, 응, 응, 응, 응, 도망간 야호호! 그리고, 주술사가 방심하고 있을 타이밍에 가까이 붙어서, 빠! 아! 끝!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지방, 이게 안 맞아! 미치코 평타 개쓰입구대기! 쌉구대기실하자고 넘고? 이게 안 맞는다고? 어떻게, 어떤 평타를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도저... 미치코요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화면 평타할 때 이렇게 하는 어, 습관을 좀 가져야겠다. 나 아, 평균감사. 이거 아니고서야, <웃음> 못 맞추겠는데, 진짜. 아, 아드각 잠깐 아, 아드각인데? 아, 골란스, 골란스. 잠깐만, 골란스. 아드가 음, 음, 으 시바. 가지 않고디성 흥분 나오기 때문에 삼스은그 따질 의미 없죠. 방금 내가, 내가 스스로 발견한 건데, 어때? 약간 좀 간지 있어. 방금은 응. 방금 기술은 좀 멋졌다. 인정? <웃음> 이제 저런 것도 이제 스스로 깨닫는 경지까지 간거 이제 오케이. 당시에 미치 미치쿠이에도 75%까지 상승. 75% 오케이.